안녕하세요 동판가계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연 7.2% 확정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안 하는 것이 좋을지 헷갈린다 이런 질문을 해 오셨는데 자 원금 보장에연 7.2% 확정이자 도대체 이걸 왜안 할까요? <웃음> 도대체 무엇이 불안해서 이 같은 질문을 해 오셨을까요? 자,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받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저는 몇년 남았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5년 동안 유예하면 즉,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동안 유예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이분은 질문에 오신 분은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지금까지 21년 동안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받으면 매달 80만 2천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5년 유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매달 0.6%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1년 12달이니까 곱하면 연 7.2% 그것도 확정이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총 36% 확정이자가 가산되면서 5년 후에는 매달 얼마를 받느냐 하면 무려 108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년 유예하면 무려 유예하지 않는 80만 2천 원에 비하면 27만 8천 원을 그것도 매달 그것도 돌아가실 때까지 꼬박꼬박 받는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가입기간이 21년인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입니다. 내년부터 수령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 받으면 매달 80만 2천 원. 이것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5년 있다가 5년간 유예한 다음에 5년 뒤부터 수령하면 매달 108만원 차액이 무려 27만 8천원 원래 받기로 한 금액보다 무려 36%나 많아진 금액으로 평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원금 보장되죠? 연 7.2% 확정이자니다그 결과 매월 27만 8천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걸 왜안 한다고 할까요? 많이들 궁금하시죠? 또 이분의 경우처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앞으로 이 같은 고민을 해야 될 분도 많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첫 번째,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5년 유예하면 어떤 걱정이 있을까? 5년 유예 리스크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고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것도 함께 공부해 보고 결론적으로 어떤 선택 기준, 즉, 다음 달부터 이분의 경우 바로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5년을 최대 기다렸다가 받는 것이 좋을까? 그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저 같으면, <웃음>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순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5년 유예 리스크. 자, 이분은 질문해 오신 분은 도대체 어떤 걱정일까요? 바로 조기 사망 리스크입니다. 자, 조기 사망하면 즉 국민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이때는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죠. 그런데 이 유족연금 자체가 살아 있을 때 받는 노령연금이라 하죠. 노령연금과 비교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질문해 오신 분도 이것을 걱정하신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족연금은 노령연금보다, 즉, 살아있을 때 받는 연금보다 적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나의 노령연금, 즉, 살아있을 때 받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운데 기본연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합니다. 예, 근데, 10년을 채우면 50%, 기본연금액의 50% 절반이죠. 그 다음에 1년마다 5%씩 가산되어서 20년이 되면 100%, 즉 20년을 가입기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100%, 즉 기본연금액만큼 받는다라는 뜻이죠. 즉 21년 가입기간이니까 이분은 기본연금액에서 105%니까 조금 더 받는 셈이죠. 기타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데 이 부양가족연금액은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 왜냐하면 나이가 어려야 되고 자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는 부모 연세가 많아야 되니까 대체로 노령연금을 받는 연세이러면 부양가족연금액은 대체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배우자,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는 해당이 됩니다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닥 많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월 2만 몇천원 정도? 1년으로 보면 20여만 원 정도니까 그닥 크지는 않죠. 자 그런데 유족연금은요.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집니다. 자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40%에서 60%가 지급되는데 자 기본연금액 앞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기억하시려 했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나의 노령연금, 살아있을 때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본은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한 것이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질문에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21년이니까 기본연금액의 20년이 되어야 기본연금액만큼, 즉 100%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그렇다면 유족연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40%에서 최대 60%입니다. 불러서 부양가족연금액인데, 자, 부양가족연금액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대체로 소액이니까 이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본연금액의 40%, 60%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그리고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자, 참고로 기본연금액은 네이버 같은 데서 기본연금액하고 검색하면 좀 복잡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오신 분은 가입기간이 21년이죠. 그러니까 질문자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21년, 20년 이상을 채웠으므로 기본연금액의 60%입니다. 약 48만 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 노령연금이 80만 2천 원이라고 했죠. 80만 2천 원은 기본연금액의 105%입니다. 지금률로 따지면 이분의 기본연금액은 대략 80만 2천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80만 2천원에 20년 이상 가입기간이니까 유족연금은 60%에 해당하는 대략 약 48만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살아계실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80만 2천원인데 만약의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약 대략 48만원 절반 수준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유족연금은 중복지급이 안 됩니다. 자, 이때 남아있는 배우자가 만약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받고 있는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적다고 할 때는 유족연금을 100% 지급받습니다. 자, 이때 나의 노령연금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유족연금만 100% 지급받으니까,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48만원 정도를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반대의 경우가 있죠. 즉, 남아있는 가족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이 돌아가신 분 배우자의 유족연금보다 많다라고 하면, 가족 배우자가 받고 있던 노령연금이 더 많으므로 그것을 받습니다. 플러서 이때는. 돌아가신 분 유족연금의 30%를 지급하는데 자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이 대략 얼마였습니까? 바로 48만원 정도였죠. 48만원의 30%이니까 약 14만4천원이라는 거죠. 자 어떤 경우를 비교해도 만약에 노령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은 정말 그때까지 받았던 노령연금보다 훨씬 적다. 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질문에 오신 분도 만약에 경우 5년을 유예해서 받는 돈은 많으나, 그러다가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있어서 문의를 해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5년 유예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건강하고, 즉,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건강하고, 별탈 없이 장수하겠다, 오래 살겠다, 라는 자신이 있는 분들은 유예가 괜찮습니다. 그죠? 훨씬 돈이 많아지죠. 또한, 그러다가 만약에 경우, 뜻하지 않게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나의 국민연금이 없이도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가 걱정 없겠다 싶은 경우, 왜냐하면 유족연금으로 전환되고, 그 유족연금은 내가 살아있을 때 받는 노령연금에 비하면 턱없이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것도 불안하다면, 이것도 불안한다면, 그래서 두 번째 대안, 어떤 대안이 있을까? 자, 5년 유예 대신, 5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받습니다. 다음 달부터, 즉 내년부터 받습니다. 그 대신에 받는 돈으로 재테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어차피 5년 유예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으니까 5년 동안 국민연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국민연금을 쓰지 않고 5년간 기다려 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가능하면 국민연금을 바로 쓰지 마시고 조금씩 재테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질문자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매달 80만 2천 원을 받습니다. 이 80만 2천 원을 쓰지 말고 왜냐하면 5년간 유예하려고 생각했으니까 쓰지 말고 수령 후에 저축 또는 투자를 해봅니다. 자, 5년 후이 돈을 5년 동안 꼬박 모으면 원금만 4,812만 원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죠? 5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았더니 원금만 4,812만 원 자, 이것을 연 5% 복리로 굴렸다. 5년 후 어떤 돈이 생길까요? 바로 5,470만 원 정도가 생깁니다 자, 이것은 국민연금은 조금씩 인상해주죠 인상해주는 금액 고려하지 않고 또 세금도 있겠죠 돈을 불리는데 이 같은 추가 수익 또는 비용을 반영 안 하고 계산한 거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5년 후 이분의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 5년 후에 한 다음에 수령하면 목돈 하나도 없이, 목돈 없죠? 매달 108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공부해 본 것처럼. 그런데 유예하지 않고 내년부터 받습니다. 자, 얼마? 80만 2천 원. 그리고 받은 돈을 5년 동안 저축 또는 투자를 하면 매달 80만 2천 원을.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매달 80만 2천 원을 받는 국민연금은 변함없으나 목돈 5천만 원가량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겠죠. 내가 목돈 없이 그냥 5년을 기다렸다가 매달 108만 원을 받을 것이냐. 이분 같은 경우 아니면 5년 동안 받는 국민연금을 저축도는 투자해서 쓰지 않고 목돈 5천만 원 정도를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80만 2천 원을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것이냐.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정리해 볼까요? 5년 유예를 선택하는 기준은요. 확정이자 연 7.2%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사망 리스크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냐면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수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또는 우리 가정의 재정 형편을 보면서 가족 생활비 또는 목돈 필요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저 같으면, <웃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행편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행편으로 제가 저한테 적용해 보면 저는 유예 없이 내년부터 받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5년 동안 없어도 괜찮다고 한다면 5년 동안 받는 80만 2천 원을 저축 또는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80만 2천 원을 5년 동안 저축이나 투자하면 5천만 원 내외의 큰 돈이 되죠. 저는 그 목돈과 80만 2천 원을 그때부터 평생도록 받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기 사망 리스크 불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기 사망 리스크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만약의 경우에도 훨씬 적은 유족연금을 걱정하기보다 목돈 5천만원은 그래도 가족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돈 5천만원으로 조금 부족한 국민연금 생활비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돈 5천만원을 연 1년 6.6% 정도로 불릴 수 있다면 목돈을 계속 보존하면서 이자만 하더라도 매월 27만 8천원 자 앞서 5년 유예했을 때의 108만원 그 차액이 27만 8천원 정도는 목돈 5천만원으로 연 6.6%씩 불려나간다면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노후에 목돈을 연 6.6%로 불린다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꼭 목돈을 지킨다기보다는 목돈에서도 일부 조금씩 쓰면서 즉 원금도 같이 활용하면 모자라는 부족한 생활비를 훨씬 적은 수익률로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저것 따지면 끝이 없죠 원금을 계속 찾았으면 원금도 계속 줄어들므로 똑같은 수익률로 똑같은 이자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끝이 없습니다만 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만약의 경우 내가 살아있을 때 받을 노령연금보다 훨씬 적은 유력연금보다는 목돈을 만들어 놓고 그보다 적은 노령연금을 받는 것 그것이 훨씬 저한테는 안심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원금도 보장되고 매년 7.2% 확정이자를 준다는 국민연금 수령 5년 유예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대안이 있고 또 어떤 선택 기준이 있으며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 방송과 관련되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가 받을 국민연금이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